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이제, 이 공이 맞는 순간, 네, 바로 임팩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임팩트 순간을 임팩트 구간으로 바꿔, 바꿔주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팩트라고 하면, 공과 클럽이 만나는 그 순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백스윙 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진행될 때 임팩트, 공이 맞은 후에 클럽을 놔버리고 끝까지 골반 턴이나 팔로스를 해주지 않고 임팩트 순간 이후에는 힘을 다 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거나 잘 치시는 분들 연습하는 거를 볼 때는 항상 여기서 레깅 무당 연습을 해주시고 이 이후에 끝까지 적어도 피니쉬까지 한 번에는 가지 않더라도 공이 맞고 난 후의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은 내가 공을 순간적으로 맞춘다, 순간적으로 때린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임팩트가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릴리스라는 동작, 그리고 체중 이라는 체중이동이라는 동작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돼요 최종도 여기서 넘어가면서 공을 맞추고 맞춘 이후에도 끝까지 넘어가주면서 내 클럽이 좀더 바람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 클럽 헤드의 릴리스도 여기서 굉장히 짧은 구간에 순식간에 돌려주게 되면 어떨 때는 살짝 열려 맞게 되고 어떨 때는 살짝 닫혀 맞게 되고 그러면서 방향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임팩트는 공을 맞기 전부터 공을 맞고 난 후까지 연결되게 지나가게 길게 만들어 주셔야 조금 더 내가 많은 힘으로 컨트롤을 좀더 용이하게 하면서 공을 좀더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구간을 연습해 주실 때는 얼라인먼트 스틱이 있다면 얼라인먼트 스틱으로 그리고 따로 스틱이 있지 않으시다면 그냥 연습할 때 사용하지 않는 아이언 세 자루 정도 혹은 두 자루 정도를 이렇게 임팩트 전과 임팩트 후에 이렇게 겹쳐지게 네 일자로 깔아주시거나 혹은 약간 사선으로 깔아주시면서 이 겹쳐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공을 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럽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 샤프트 부분이 겹쳐지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클럽을 놓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는 하지만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클럽을 따라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이 들어가게 되고 내려올 때도 직선에서 클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회전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클럽이 들어오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임팩트 이후에도 일자로 뻗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들어와서 과도하게 1시방향으로 혹은 2시방향으로 뻗어주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내 몸과 내 팔과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임팩트 구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들어와서 1한시 방향으로 바로 넘어가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 후에 1 2시 방향이나 1시 방향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클럽이 들어올 수 있게 클럽을 하나 깔아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의 클럽을 하나 더 깔아주시고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와서 이 직선의 클럽부터, 클럽이 부터클럽 시작되는 부분부터 헤드 부분부터 이 직선의 클럽이 끝나는 부분 그립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의 손의 압력을 점점 높여가면서 공을 맞고 힘을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을 맞기 전부터 공이 맞고난 후까지 손의 압력을 점점 높여가면서 옆으로 쭉 돌면서 빠져주는 이때 몸이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고요 일단은 먼저 잡아놓고 지나가주는 연습 내몸 앞에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그립의 압력을 높이면서 지나가주는 부분까지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고 방금 전에 연습을 해주신 것처럼 공이 단순히 맞고 끝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와서 지나가는 구간까지 손의 압력을 점점 높여주시면서 길게 가주시고 이렇게 하나 두개의 공치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공이 점점 똑바로 간다. 내가 맞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진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다운스윙을 진행해 주시면서 바디턴과 함께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과 클럽이 좀더 일체감 있게 같이 길게 뻗어지면서 회전을 할수 있게 돼서 조금 더 짧고 맞고 말아버리는 임팩트가 아닌 임팩트 이후에도 클럽을 뿌려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임팩트 연습방법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는 구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로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게 그렇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